<목소리> 안녕하세요 흑기사 X입니다. 부스터가 중요한데요. 단 <목소리> 중요한. 그렇다. 오늘은 카트라이더를 했다. 카트라이더에 V1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나왔다. 나도 기간제이긴 하지만 V1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카트는 흑기사 X이다. 왜냐하면 흑기사 X는 내가 매우 가지고 싶었던 카트인데 카트라이더에서 이 카트를 뿌렸다. 이것이 내가 오늘 카트를 킨 이유이기도하다. 그래도 무브에서는 엔진 좋은 게 장땡이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첫사랑은 못 잊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의 첫사랑인 멘티스를 못 잊는다 <웃음> 역시 무브는 누가 뭐래도 엔진 좋은 게 장땡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작부터 시작이 좋다 말이 뭔가 이상한데 시작부터 시작이 좋다 맞는 말 아니에요? 얼룩 무늬무늬 이런 것처럼 아닌가? 등수는 조금 뒤쳐졌지만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이다 야! 이번 판도 캐리를 했다. 나와! 불타는 마스크, 누나. 오! 어, 삐졌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안 돼, 너랑 나밖에 없어. 살아야 해, 안, 돼야. :2야. 나와! 못안 돼. 1대2야. 나와! 못거먹이데안 돼. 1대3 혼자 버티고 있어. 고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집어넣어 집어줄 네. <목소리를> 나와~~ 아이드리았다 나와 어만이등만아이등 네. 네. <목소리를> 됐나? 아 아니 원투야 아비 아이등 방금 진짜 아쉬웠는데? 와이 카트 앞에 이쑤시개 하나 꽂고 달렸으면 내가 이등이다 진짜